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네. 박지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블루인슈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장입니다. 태아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태아 보험이란 상품은 따로 없다. 음. 이렇게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어린이 보험이 기반이죠.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 들어가는 게 태아 보험이고 임신 기간부터 준비하는 게 태아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출산 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냥 유지예요. 유지해서 태아특약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되거나 태아특약보다는 어린이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응.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20년 납 30세만기, 20년 납 100세만기 이렇게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 납입 기간에 대한 게 20년 납인데 가입 시점부터 20년 납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 납입액 기준은 출산 후부터, 출산 직후부터 20년 어린이 보험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 태아 보험을 가입하시면 출산 전까지는 그냥 태아 기간 동안에 별도 보험료를 내시는 거예요. 임신을 하시고 보통 12주 전으로 가입을 하시니까 가입 시점부터 출산 때까지는 태아 보험의 역할로서 태아 보험료를 따로 내시는 거고 출산 전 보험료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출산하시고 태아 등재를 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의 역할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20년 납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재작년 4월쯤에 변동이 됐던 것 같아요. 재작년, 네, 네 맞아요. 재작년. 네네. 출생 후, 출생 전에 음.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이제 산정 기준이 바뀌었죠. 네. 네. 네. 과거에는 그냥 어뭐 태어나기 전에도 음. 동일한 보험료를 쭉 내, 그렇죠, 내다가 네. 뭐 뭐라고죠 출산 축하금 네네. 이라는 개념 지원금 어 지원금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음. 뭐 과도하게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준다거나 네네네. 이런 컨셉이었는데 음. 어, 이게 사실 민원도 많아지고 음. 고객들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아니더라. 그렇죠. 어, 라고 해서 변동이 됐어. 요 그리고 음?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게 관리가 되게 좋아요. 어, 어떤 부분에서 일단 태아 기간의 보험료를 따로 산정하고 음. 추, 이제 20년 납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산정하다 보니까 음. 어 설계사한테 또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수수료도 임, 그 가입시점부터 주는 게 아니고 태아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수수료를 줘요 어쨌든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서 뭐 단기간만 유지할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을 위해서도 보험사를 위해서도 또는 맞는 합리적인 구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설계안을 보면 출산 전 보험료, 출산 후 보험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험료가 달라요. 네. 네.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어, 합당하다. 네네.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 할 질문 먼저. 그, 예비 아빠 시절로 돌아가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웃음> 어, 제가 최대한 저희 네. 구독자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될수 있는 질문들. 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네. 저는 만기 설정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 얻지만 네. 결국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 음, 만기다 보니까 음. 만기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니요 대표님의 기준에서 음. 어, 만기 설정은 몇 세로 하시는 걸 하나 해 주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정답은 없고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고객님마다 환경도 다르시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다르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중점으로 보는 부분과 내 소득의 유지에 대한 부분과 가계 지출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육아템이 아니에요. 음, 음. 그냥 뭐 유모차나 뭐 카시트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다. 출산 준비물을 사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준비하시는 거다라는 거로 이해를 바꾸셔서 월 지출되는 보험료와 이 지출되는 보험료 대비 보장과 그 다음에 아이의 미래가 어쨌든 내가 30세까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독립시킬 거야 라는 개념의 부모님도 있으시지만 내가 이 아이의 기반적인로다 만들어 주고 싶어 라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이의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기준이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나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출하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보장을 정말 든든하게 하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그냥 30세 만기로 월 3만원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태아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혀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보험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면 여기서 또 30세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음. 어? 그러면 저 몰랐는데 100세 만기로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음. 또한 분들은 보장을 정말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장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니 100세 만기로 했을 때 보험료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을 든든하게 하는 30세 만기로 하고 싶다. 음. 라고 가시는 거죠. 어, 만기 설정에 있어서는 30세 만기로 갈 거냐 100세 만기로 갈 거냐가 가장 음.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가정에 대한 경제 상황, 음. 그리고 내가 자녀에 대한 어떤 투자, 금융상품을 준비해주는 거에 대한 가치관, 기준, 네. 가치관이나 기준들. 음. 이거는 배우자랑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맞아요. 어, 음. 그러면, 아, 결론 내줘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저는 결론을 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음. 20년 나 30세 만기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데, 네. 어, 금액적으로는 음. 일반적으로 제가 뭐, 딱 픽스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 이 정도는 권장드린다. 음... 그이 정도 금액이면 준수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좀 추천하실 수 있는 금액대가 좀 있을까요? 어, 일단 30세만기는 담보를 아주 든든하게 넣어도 4, 5만원을 넘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종합보험 30세만기를 4만원 정도로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5천원, 4천원 그 정도 선으로 실비는 쭉 가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30대까지만 가도 만원을 넘지 않아요. 실비보험은. 네, 5,000원에서 만원 선이라고 다 보시고 종합보험을 4만원이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기간 동안은 5만원 이내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출생 이후에는 대략 한뭐 6만원 근사치까지 갔다가 그렇죠. 실비가, 실비가 직후만. 직후만. 어, 출생 직후만. 출생 직후에 조금 비슷한 시기니까 6만원 근사치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져서 음. 한3 0세까지는 거의 한반만5쭉유지하신다면쭉 유지하신다든지 그구나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어, 늘 얘기 드리지만 5세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쵸. 뭐 중요한 담보가 부족하면 보완을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굳이 유지 안 해도 되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음. 이 영유아 시기에만 좀 리스크가 그렇죠. 있어서 네네네. 어, 이때 가입하시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꼭 음. 넣어줬던 간보들 근데 이제 영유아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어, 저희가 말하는 뭐 학령기로 음. 진입했을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네, 그렇죠. 어, 그런 걸 이제 불필요한 낭보죠. 네. 그럼 음.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음. 애초에 그럼 불필요한 낭보를 왜 넣어줬냐? 음. 음.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시기마다 사실 필요한 담보의 그 기준들이 달라진다. 맞아요. 네. 아직 취미가 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영상을 못 올려드린 지난 영상이 음. 혹시 올라오면 그 연령 연령마다 필요한 부분들 음. 또 조금 내려놔도 되는 부분들 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이 시기 때 제가 고객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로 체크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치료력이 어떻게 되는지 음. 그다음에 뭐 영유아 발달 검사나 이런 진료 과정에서 아니면 고객님이 보시기에 가족력이라든지 아이의 지금 발현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요거는 좀더 놔둬야 되겠다 요런 부분은 어? 정말 치료력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저는 보험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냥 쭉 유지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조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율했을 때 보통 3만원대가 되세요. 네. 그러면 실비랑 해서 한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음.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시다. 음. 그러면 사실 30대까지는 정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보장은 엄청나게 든든한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30대까지는 안전하다는 음. 거고 30대보다 100세를 보시는 분들의 기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20년 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만기, 납 30세, 30세 만기로 갈 것이냐 음. 똑같은 20년 납을 하는데 100세 만기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음. 때한 어, 4만원과 예를 들어 100세 만기가 한 20만원이라고 다 하면 이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고민을 못하시죠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냥 3 0대로 음, 하실 그렇죠. 텐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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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체적인 밸런스와 나중에 아이가 이걸로 인해서 다시 갈아엎고 새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다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 보험료가 한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4만원으로 유지 해줄 거냐 8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해줄 거냐 음. 이거가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그러면 3만기로 갔을 때는 3, 4만원 선 네, 맞아요. 네, 음. 네 3, 4만원 선이 그냥 음. 일반적으로 많이 네. 어, 추천해드리는 그 부분들이고, 음. 이제, 백세반기로 갔을 때는, 음. 8, 9만원 선. 네. 네, 네 8, 9만원 선까지. 음. 그리고 뭐 이제 상담하시다 케이스마다, 뭐, 가족력이라든가 어떤 컨디션,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떤 지출 계획에 따라서, 네, 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그 그렇죠. 음. 어, 기준치. 음.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의 그 컨설팅의 핵심이 하게 하는 음. 거잖아요. 음. 보장공백 없이 네. 최대한 뭐그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음. 우리가 보험을 풀커버할 수 없다. 보험으로 모든 위험을 다 풀커버할 수는 없다. 네. 하지만 그 시기마다 정말 우리가 경제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최대한 보험으로서 위험을 전가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들의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 네. 라는 네. 이야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음. 음. 그런 관점에서는 한 8, 9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보험료, 그러니까 당장 5만원 10만원 이런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고 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50만원 100만원 선이면 물가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정도는 당장 지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비에서 웬만큼이 커버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저는 배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번일당 같은 부분이 만약에 발현된다 그러면 되게 도움되잖아요. 네. 이번 일당이 간병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올스탑 되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완전히 매달리거나 아니면 병원 생활을 하느라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을 하거나 부모가 일을 하지 못해서 휴업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일당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병원비로 따졌을 때는 이번 일당이 없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되는 음. 실비 보험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일당에 대한 거는 크게 영유아 와노년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제 관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번 일당을 넣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꼭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 첫째가 이번을 정말 많이 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이번 일당 가져갈래요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안 넣어드려요. 음, 음, 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네. 이번 일당은 굉장히 넣어야, 중요한 요소다. 네네.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영류화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음. 내지는 그 리모델링 시점이 됐을 때 음. 필요 여부는 사실 상담하면서 좀 네네. 달라지거든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뺄 것이냐, 네. 보험료 부담 없어서 뺄 거냐, 아니면 내가 완납을 시켜줄 거냐에 네.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결정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근데 그 완납 개념은 사실 제가 설계해드리는 거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30세 만기에서는 5세 전후에 줄일 거냐 뺄 거냐로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번 이일당이 100세 설계는 에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대신에 영유아 시기와 태아 특약에 대한 부분들은 30세 만기로 복층 구성을 해드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층 구성 들어갔을 때이 30세 만기만 나중에 해소하는 네.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이 100세와 실비만 유지하시는 거고 100세와 실비는 20년 납으로 기본 베이스를 그냥 끝내주시는 형태예요 그래서 총 유지하는 보험료가 30세는 실비 포함해서 한 4, 5만원대 100세 만기는 한 9만원에서 10만원대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내가 이걸 20년 납으로 끝내주는 정도가 30세 만기로 보면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나는 마음 딱 붙일 수 있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시는데 대부분은 불안함을 같이 가져가시거든요 음. 그래서 5세 때 제가 상담 진행을 해서 담보를 줄이다 보면 거의 한반 정도는 저 그냥 지금 얘 줄이지 않고 탑하고 다시 100세로 짤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30세 만기로 했을 때 그러면은 무조건 다 리모델링 해야 되냐 여기서 어 저희가 30세 만기로 했을 때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이제 대표님은 어쨌든 내가 이 고객과 인연을 맺었으면 이 아이의 평생 보장을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책임지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음. 뭐 5세가 됐든 10세가 됐든 15세가 됐든 20세가 됐을 때 그렇죠. 음. 내가 그 담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기준들과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라는 전제하에 네. 태아봉 설계가 들어갔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설계안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본적인 이설계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음... 그렇죠.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 다른 저희 동료분이 해아뭐 음. 저보다 오래 경력이 더 많으신 분인데 음. 태아보험은 담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보니까 태아보험에 대한 계속 고객님들께서 문의도 들어오고 그쵸. 태아보험을 제대로 알긴 알아야겠다. 음. 그래서 저한테 한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 프로세스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음. 안 할래 <웃음> 그러시는 거예요. 어, 너무 힘들 것 같다. 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거기서 끝. 내 역할은 끝. 음. 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가 사실 너무 버거운 거고 맞아요. 저처럼 어, 평생관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가면서 가져, 가는 져가 거를 추천드리는 음. 설계사들은 아마 이 프로세스가 맞다고 보실 거예요. 음, 음. 네. 깨알 홍보해드리자면 음. 대표님의 그 태아보험 가입하시면 음. 보상관리가 정말 네. 중점을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음. 보상만 청구 따로 하시는 인력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시스템들을 보험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음, 보험은 로또를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위험률이 높은 걸 우리가 해소하고자 가입을 하는 건데 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어, 병원비를 10만 원만 쓰셔도 100만 원이 나가요 라는 약간 로또 개념으로 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음. 그럼 고객님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저는 음.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게 맞고, 대신에 혹시라도 그 외에 부수적인 손해까지 들 보장을 할수 있다면 너무 든든한 거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청구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못 받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다치고 하는 것도 되게 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음. 근데 그거를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서류 챙기고 보내고 보상과 직원 연락받고 이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역할을 설계사가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음. 그 시점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음. 사실 더 잘하고 싶어요 이게 좀 일반화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중간에 있는 어, 설계사가 있는 거고 음. 그런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입 시점에는 제가 관리 잘해 드릴게요 음. 뭐뭐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어. 근데 음. 이게 시스템화하고 음. 이거를 정말 제대로 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음. 제대로 보장 받으신 분들은 정말 없더라 그 보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어. 네, 왜 가입했지? 어. 그리고 설계사가 연락이 안 돼요 음. 뭐 전화를 안 받아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이후로 관리를 받은 게 없어요 음.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음. 저희를 찾아주실 때 관리 잘 해주실 거죠. 음. 그만두지 않으실 거죠. 막 이렇게 앞서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음. 이 설계하는 애의 어떤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상담 받아보시면 음. 아, 이게 왜 설계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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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90세도 음. 있고 소위 말해서 뭐 110세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음. 근데 100세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사실 정답은 없고요 음. 어 우리가 평균 기대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그리고 의료기술을 발달하면서 평균적인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의 평균 금액이 계속 바뀌니까 사실 저희도 정답을 내리긴 되게 어려운데 100세 만기를 추천하는 주 이유는요 지금 현재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80세 만기로만 준비를 해도 보험은 역할을 다한다라고 봐요 사실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라고 생각하면 기간이 짧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80세까지에 대한 위험률이 가장 높다 음. 그때까지는 수술을 해서 어떻게라도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하고 생계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80세까지에 대한 암매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가족한테 피해가 될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시는 거고요 80세 이상 넘어가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암도 발병률도 많이 떨어지지만 발전 속도도 거의 미비해진다. 이런 의학적인 얘기들도 많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거는 사실 비용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80세까지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평균 기대수명이라든지 의료기술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15세 이상 그리고 성인들은 90세 만기로 추천을 드리고요. 어, 태아부터 영유아까지는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가 보험료 차이가 정말 거의 없진 않지만 만원 이상은 넘지 않아요. 그러면 가성비를 봤을 때몇천 원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준비를 해주면 든든한 보장을 90세부터 100세까지 더 연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아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현재 150세라는 통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치료나 시술을 했을 때 생명을 더 안전하게 연장할 수 있는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태아부터 보통 저는 15세까지는 100세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15세가 넘어가면 기본계약 자체가 달라지고 기준 보험료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음. 90세나 100세나 80세나 뭐 100세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 음. 같은 담보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인들이 느끼실 정도로 체감하실 정도로 몇만원씩 네. 올라가는게 아닌다 보니까 어, 100세까지 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음. 110세는 약간 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건 있어요. 아직까지 110세에 대한 니즈가 일단 저희부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께리도들 얘기하지만 음. 보험을, 어, 저 진짜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끝낼 거예요. 약간 끝장내기로 <웃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최강상품으로. <웃음> 이거면 돼요? 이거면 끝나요? 이렇게 아.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험을 한 번에 내가 다 끝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음. 네, 그러면 정말 뭐 10만원짜리로는 해결이 안 되죠. 만원 해봐. 뭐 태아보험도 그렇지만 어린이보험의 각종 담보들부터 시작해서 종신, 연금까지 사실 다 준비를 하셔도 부족해요. 그거는 모든 금융상품이 마장,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가 100세만기로 설계를 해드릴 때그 기반은 언제 가입해도 무조건 넣을 담보들하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가되 성인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안 나오는 담보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못 넣는 담보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음. 탄탄한 기반이 되는 거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30대 40대 본인이 본인의 금융상품을 준비할 때 물가가치상으로 부족한 부분들 없었던 질병에 대한 대비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만 만들어 주는 거다 라고 음. 보시면 돼요. 지금의 30대, 특히 20대 분들도 그래요 20, 30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해주신 보험이 이런 체계적인 내용을 안내받거나 어떤 구성적인 거를 막 전략을 짜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돼나 믿고 가입해 그리고 그냥 약간 많이 판매되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들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줘야지 라고 넣어 줬던 게 너무 부족하거나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담보가 많거나 이렇게 가입을 했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완벽한 보험을 생각하시거든요 완벽한 건 없다 그런데 최소한의 버려지는 비용들 불필요한 구성들 그 다음에 나중에 너무 담보 구조적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어서 갈아타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한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응. 마음도 편하시고 응. 금융적으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만기설정 30세만기, 100세만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운 게 많으시다 보니까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 했어 네. <웃음> 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만기설정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다 응.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내가 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4, 5만원 정도 쓰는 게 음, 적정하다라고 음. 느끼시는 분들은, 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20세 납에 30만 기를 설정하시는 게 맞으시고, 음. 어, 실비 포함해서도 든든하게 준비해도 뭐 6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는다. 5만원 정도? 음, 네, 실비 포함해서 5만원 정도 선이고, 네. 내가 기본 정도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음. 실비 포함해서 한 4만원 정도, 음, 내지는 이제 30만 기만 했을 때는 3만원 정도 네. 구성이 가능하시고, 근데 내가 우리 아이의 평균 보장에 대한 음. 이 보장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30세 만기 플러스 100세 만기까지 조합하셔서 음. 100세 만기까지 해가지고 한 8~9만 원 정도 수준 오해를 덜어드리자면 어. 기간별로 그냥 금액을 아예 아, 네네,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심플하게 음. 30세 플러스 100세 만기는 이 플랜이 달라요 100세 만기는 무예지한 급형으로 음. 안내를 그리고 같이 준비를 하셨을 때 종합보험하고 실비 다 합해서 출생 전에는 5만원대라고 네. 보시고 출생 이후에는 30세와 100세 그 다음에 실비보험까지 다 해서 12-3만원 정도 음. 나오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구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보다 더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입하시고 5세 전으로 됐을 때 음. 30세 만기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음. 내가 평생 가져갈 보험만 가져간다 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 8,9만원 음. 네. 최종적으로 내가 총 납입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8,9만원 선으로 하되 네. 이게 출생 전과 음. 출생 후 5세 미만까지의 보험료는 뭐 음. 계속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어 12만원, 13만원으로 구성하시고 음. 8,9만원 선까지 가는 네. 어 이런 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기 설정은 그렇게 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뭐 80세, 90세, 100세, 100세 8 0세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권장해 주시는 거는 100세, 100세가 네. 적당하다. 음. 저희가 세대별 평균 기대수명들과 음. 그 보험료적인 관점에서 80세, 90세, 100세를 다 비교했을 때 음. 적절한 구성은 100세로 하시는 게 음. 적절하다고 추천드렸습니다. 을 네. 네. 만기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 얘기 나눠봤고요. 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일 궁금해하실건그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떤 회사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 태아보 어느 회사로 해야 되는 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태아보 회사 선택에 대한 기준들 음. 어, 회사별로 어떤 게 다르냐 음.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왜이 회사와 이 회사를 어떤 부분에서 비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네 네. 아, 제가 웃었던 이유가 음.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 야할 거예요 아니나네 난... 네. 하고 네. 한번 해보죠 뭐, <웃음> 뭐 힘이 안나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어, 이번 편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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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에게귀속됩니다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